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님, 제가 오늘 최근에 일본에서 핫하고 있는 암호화폐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어, 소개해 주세요. 네, 에너님, 물건 비트코인투 와이닝 시도라는 거 뉴스 보셨나요? 아 지금 그 북한 소식 때문에 지금 송대모 사신 거예요. 머슴도 <웃음> 이제 그만해 될것 같아. 거의 그 북한이 소규모 마이닝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잖아. 근데 북한 국민들은 암호화폐 모르는 사람 많대요. 음. 근데 그런 북한은 10월에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말했잖아요. 아. 너무 신기반기하잖아요그 <웃음> 컨퍼런스 일정도 있지 않아? 맞아요 1점도 네, 어. 제가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 하이 네 컨퍼런스는 평양에서 10월 1일 이틀에 예정되어 있고요 썸미래는 세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가 오신다는데요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그 CNBC에 난 눈을 쓴가 그 분도 말을 하시기를 누가 가겠냐며, 빅보는 말투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 일본 커뮤니티 반응은 어때? 일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는, 물강에서 응. 누가 거래를 할까라는 응. 의견도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개발만 하고, 응. 평화를 달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미사일 개발 그만하고, 이 암호화폐 개발에만 몰더라는 거네? <웃음> 하이! 기반한데? <웃음> 맞습니다! 근데 요새 장좋으니까 아, 비트코인 진짜 어떻게. 또왜 그래? 네? 또왜 그래. 뭐아이 모르세요? 이게 뭐야? 어, 지금, 뭐아이쿄라는게 일본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모아이쿄라는게 지금 화투 하고 거거든요 그게 뭔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가지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건가?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이런 모아이켜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직접 제가 투자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모아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되 이렇게 모아이! 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 올라간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실적도 진짜 있대요. <웃음>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진짜 제일 이게 핫하고 있다고 모아이쿄가 이렇게 다 모두 다 같이 네. 이렇게 진심으로 모아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네. 아 그럼 진짜 해보자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아이쿄라는 게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나씨 지금 저랑 같이 모아이를 같이 외쳐요. 지금 1분 동안 그럼 모아 외치는 거야 우리. 하이, 맞습니다. 아이, 그래 내 네, 비트코인. 자 모아이 모아이.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모아이 <웃음> 야. 모아이. 모아이. 모아이. 모아이. 모아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모아이. 통안볼 보셨어요? 에나님 <웃음> 모아이 보셨죠? 에나님 진짜. 아, 근데 이게... 왜요? 이게 진짜 올라왔잖아요. 아 근데. 선승 n s o n 상승 d d e r 상승 n s o n 아무데스 e r Sanson Hedder Sanson Hedder Sanson h 나 d d e r Sanson Hedder 이건 진짜 사실 Hedder s 발 근데 축구 안 좋아할 거 같아. 아 그러지 마시오. <웃음> <웃음> 또이 사투리는 어디서 배운 거야? 아 하지 마시오. 또뭐 <웃음>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축구는? 아 축구. 에느님그혼다케이스케라는 응. 사람 아시죠? 모르겠네. 헝다 게이스케 그 일본에서 축구. 아아 그러니까 아, 알아, 알아 알아. 대표 대표. 어, 아 알아, 알아 알아. 아시죠? 아 어, 알지. 그홈페게이스게가 아. 일본 고래서 미트포인터에서 광고모델 됐거든요 응 음, 들었어 들었어 뉴스라 봤어 그 광고 굉장히 멋있던데? 그쵸 어, 계약금도 화제됐었잖아응 음, 맞아요 음. 근데 계약금은 미트코인으로 음. 지불한대요 아 진짜? 네 <웃음> 신기방기죠? 신기방기? 하이 네, 일본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서에서 음. 많이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쓰는데 음. 예를 들면 미트프라이어라는 음. 거래서에서는 음. 나르미 리코씨가 광고되고 있고 응. 그리고 어 자이프에서는 아. 고오리키 어, 아야메 그리고 DMM 비트코인에서는 응. 로레데야 오케이 아. 가 광고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어 아. 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 네. 일본에서는 네 일본에서는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모델을 하고 있는데 응.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서도 연예인이 코인 한 거를 광고를 했었거든 응. 누구지? 이동구 알아? 이동욱, 어 도깨비 나왔던. 아아죠어그 아, 아. 도깨비 나왔던 이동욱이 거래소 광고를 해가지고 한참 화제가 되었었는데. 아 그래요? 응. 음. 음. 음. 혹시라도 이동욱 씨 보신다면 저희 채널에 아, 저, 나오시면 아, 제가 아. 언제나. 아 제가 제가 언제나. 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이동욱 씨가 나오는 그날을 기대해 보며 에나와 나라도. 달려, 달려, 달려~ 구독과 좋아요는 꺽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